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엄청 오랜만에 겟레디임인 것 같은 느낌? 일단은 이 스키나렉스 앰플을 호량씩 올려서 베이스 올리기 전에 깔아줄 거예요. 제가 요즘 이코 옆에 각질이 너무 심하게 떠가지고 여기가 엄청 더럽게 무너졌거든요, 시간 지나면. 근데 이 앰플을 딱 올려주고 화장하면은 각질이 이 부분이 싹 정리가 돼가지고 그게 좀 덜하더라고요. 향도 진짜 괜찮고 이 뽀송뽀송하게 매끈하게 딱 코팅되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인가 커버 팩트로 이렇게 고체 타입의 체온에 스르르 녹는 이런 제형입니다. 파운데이션 녹여서 바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인가 쿠션이랑 파운데이션도 써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립밤은 요 3CE 립밤 이거 바르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계속 추천했던 이 더페이스샵 파운데이션 엄청 좋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요 인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얘는 조금 가볍고 얘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둘다 지속력 너무 좋고 올렸을 때 이렇게 결이 차르르 번들거리지 않는 깔끔한 그런 마무리감? 이렇게 피부가 너무 좋아보여요. 이 영상을 또 언제 올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설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우더는 어우 어러이 노실범 파우더로 기름기 살짝만 잡아줄게요.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설날이라서 엄마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겟레디윗미입니다. 캔레디윗미 진짜 너무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눈화장은 이 응? 에뛰디하우스 베스트 러브 팔레트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들만 있는 이 팔레트를 써보겠습니다. 베이스 까는 브러쉬로는 이 리얼테크닉스 브러쉬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완전 완전 따뜻한 흰기 많이 도는 브라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굳이 따 데자면 겟레디윗미를 많이 찍는 사람인데 어쩌다보니까 요즘에 겟레디윗미를 한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하면서 되게 신변잡는 얘기도 하고 조금 떠들고 그런 재미가 있는데 말이죠 제가 진짜 최근에 엄청 주변에 변화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사주 관심이 많으신가요? 제가 약간 명리학에 엄청 빠져있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사주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그러면서 친구들 사주도 막 봐줬거든요. 친구들이 막 봐달라고 해가지고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봐주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 약간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백이면 백다 100 사주랑 그 제가 보는 그 사람이랑 되게 닮았었어요 그래서 아 사주는 사이언스다 이렇게 넓게 넓게 깔아주고 조금 더 짙은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라인까지 딱 채워줍니다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세세한 부분들은 다 맞을 수가 없겠지만 그 사람의 약간 전체적인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성향 이런 것들은 사주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 이랬는데 또 사주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삼재! 근데 제가 작년에 딱 삼재가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막 이게 또 위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응, 문 열어달라고! 홍이 인사하면 문 열어줄게. 홍이 안녕하세요. 홍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여워 홍이가 막문 열어달라고 울어가지고 아무튼 이 짙은 컬러로 쌍꺼풀 라인이랑 눈 아래 언더까지 그려줍니다 근데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엄마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이니까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엄마는 과한 화장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어, 막 산재가 시작되고부터 완전 일들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심하게. 일단 가장 큰 변화로는 제 몸이 진짜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제가 작년에만 대학병원에세번인가 갔거든요. 건강검진도 세번 하고. 몸이 너무 아프기 막 시작하고 주변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겼고 마음고생하는 일들도 많고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 너무 이런 일만 계속 있으면 진짜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들다.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서 정말 한창 우울의 끝을 달렸었는데 정말 딱 이번 연도가 딱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너무 일이 막다잘 풀렸어요. 섀도우는 딱 이렇게만 한 상태에서 요 핑크 베이스에 금빛 차르르 이 펄을 눈 중앙에만 살짝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중앙에만 톡톡 물론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새해 소원을 빌때 작년에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빌었거든요 좋은 일들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진짜 좋은 일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어차피 앞머리로 다 가려질 거기 때문에 이 브로우케이 크 타입으로 이두 가지 색을 섞어가지고 빈 부분만 채워줄게요 앞머리 내리고 남들은 확실히 눈썹을 진짜 대충 그리는 것 같아 음, 조금 비어있는 부분만 채워준다 그런 느낌으로 앞머리로 덮어버리면 되니까 아이라인을 그려줘야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웨이크 메이크 철벽펜 아이라이너 오늘은 브라운 오늘은 눈 끝에만 살짝 과하지 않게 눈 끝을 살짝만 빼줍니다. 이 아이라이너 엄청 잘 나오고 엄청 잘 그려져서 조심조심 그려주셔야 돼요. 제가 원래 앞머리는 펜슬 아이라이너로 되게 두껍게 칠하잖아요. 근데 얘는 좀 넓은 면적을 칠해도 벗겨지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얘로 아이라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지는 아이라인이에요. <웃음> 세 보이지 않고 되게 정장은? 엄청 되게 순해졌다. 이 상태에서 이런 얇고 은얇 납작한 다이소 브러쉬로 이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언더를 풀어줄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제가 약간 스모키 이런 느낌으로 눈화장 진하게 하는 정말 극혐 하십니다 머리 같은 것도 제가 막 빨간 머리 막 오렌지 머리 그런 거 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극혐하셨어요. 대놓고는 막 뭐라고 안 하는데 계속 언니한테 하영이 머리 왜 저렇게 했냐고 그러고 제 언제 염색하냐고 그러고 또 사주 얘기를 하다가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삼재 명리하게 사이언스 삼재에 대해서 한번더 믿게 되는 눈화장은 딱 이렇게 딱 해주고 슈러 네, 여러분들도 혹시 사주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한번 신년 사주 보러 가보세요. 저도 제가 보낸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신년 사주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좀 맹신하는 건 그렇지만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마라는 에뛰드하우스 마스카라.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솔직히? 이 상태에서 지금 좀 이렇게 눈 밑이 좀 더럽잖아요. 이 에뛰드하우스 살구색 펜슬.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 있는 부분에 한번 싹 그어주면 잘 풀어줘야 돼요. 눈 화장 번졌던 부분도 되게 깔끔하게 싹 정리되고 애교살도 되게 도톰하게 있어 보여요. 오늘 눈화장은 딱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고 펄은 하지 않겠어요. 저희 엄마는 번쩍거리는걸 싫어하셔서 이렇게 딱 해주고 립을 뭐 바르지?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꺼내보는 건데 이런 얇쁜 쨍한 핑크 컬러 은봉으로 잘 풀어주고, 블러셔는 요즘 제가 엄청 좋아하는 요 클리오 프로 블러셔 팔레트를 쓸 거예요. 요 누디한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 툴은 리얼 테크니스 요 브러쉬 툴을 쓸 건데, 이거 진짜 신기해요. 쓰면 이렇게 여기 위에를 올리면 단계별로 브러쉬를 다른 모양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이렇게 3단계로 켜집니다. 저는 한이 정도? 제가 블러셔 양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약간 좁, 좁은 브러쉬로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얘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영역으로 발라주고 올려서 제일 크게 바꿔준 다음에 잘 이렇게 풀어주면 누구나 블러셔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음, <웃음> 과하지 않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뚜껑 과해지는 부분은 좀 눌러주고 제가 자취를 시작한 뒤로 집밥에 엄청 집착하거든요 김치에 막 집착하고 그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가 해준 밥 그거를 자취하면서 못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기회에 막 오늘 작정하고 많이 먹어야겠다 이러고 엄청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취하는 집도 혼자 자취를 하는 게 아니라 언니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지금 방을 막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진짜 빠르면 4달 네 초에는 혼자 살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구랑 인테리어를 싹 하면서 자취 브이로그, 집 꾸미기 브이로그 이런 걸 찍어볼 생각입니다. 재밌겠죠? 블러셔는 이렇게 한듯 안 한듯 엄마가 좋아하는 머리는 그 끝에만 살짝 말린 단정한 머리 머리까지 엄마가 딱 좋아하는 타입으로 해주고 이렇게 약간 엄마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이라고 하긴 했지만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 색조나 이런 게 과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겟레디미를 찍어봤는데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